아 리빌딩 어디로 하십니까? 리빌딩 지금 생각중인게 프랑스가 아닌 브라질, 네덜란드 그 다음에 AC, 밀란으로 생각중이었는데 한번 아 뭐야 이거 설마 또다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냐? 짜자잔 와 여태까지 40분을 기다렸는데 지금 파리 어때요? 파리 생제르맹이요? 파리 생제르맹도 지금 아 근데 파리 생제르맹도 해볼만한 게 지금 제가 치아고 시우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은바페 제가 말 산다면 은바페도 지금 이제 r w 에 한번 해볼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일단은 뭐 괜찮을 법한데 일단은 들어가서 뭘 보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건데 지금 이게 안 되니까 아 진짜. 해서 토트넘 리버풀팀 딱 맞춰주고 와 이팀 까지해서 ABC팀 우리팀 전부 다 지금 6억 2천이 되어버렸어 클럽 부담가치가 미쳤다 와와 와, 해리케인도 나 진짜 겁나 비쌀 때 샀는데 와 이때 샀는데 완전 떨락해버렸네 그냥 이거 실화야? 제라드도 이제 이렇게 전에 떠가지고 쓰고 있는데 지금 이 팀을 봤었을때 일단 그게 좋지가 못해요 일단 그래가지고 이제 이 A팀을 다시 이제 만들어볼텐데 만약에 만든다면 일단 티하고 실바 이렇게 있고 알리송이나 그 다음에 반데이크 들어와주고 해가지고 이제 프랑스 가 아닌 브라질 그 다음에 네덜란드 팀으로 만들건데 굴리트 여기있고 네이마르, 호돈 근데 문제는 이렇게 다 하는데 일단, 선수들 좀만 보자. CM에 쓸만한 선수가, 누구 있을까? AC 밀란에. 그렇지, 밀란하면 B라거든. B라에다 굴리트에다 또 이렇게 이어지거든. B라 굴리트. 호돈은, 호돈도 이어지는지 한번 보자. 호나우드도 같이 이어지고 그렇지 내가 바라던게 이거거든 호나우드랑 다 이어지는거 티아고 실바 야 얼마나 좋아 그렇지 내가 생각했던게 이거거든 브라질 티아고 실바 어? 이렇게 그럴려면 알리송을 팔아야되나? 알리송을 팔고 지금 현재 돈나룸마를 다시 데려가야되나? 난리성이 예상외로 진지 잘먹어 그래서 힘들것 같고 어떤 굴리트 비에이라 그 다음에 또 CM에 이제 히바우드 오면 되나? 히바우드 한명 땅 이제 넣어놓으면 히바우드도 브라질 때문에 브라질 적어봤고 굴리트 히바우드 비에이라 세명 중미에다 박아두고 그 다음에 LW 네이마르 LW RW, LW RW, LW에 누구둘까 LW LW 그 다음에 일단 센터백은 다 해놨고 LB, r b 그렇기 위해서는 일단은 시바우드랑 비이라랑다 봅시다 비이라, 히바우드. 이제 왔었을 때 히바우드 저가 안 돼. 핫시즌 비이라. 이 선수를 사는 게 맞을까? 자 일단 TC랑 농협 여기 다 있는데 TC랑 일단 히바우드, 농협이랑 일단 비교 좀 하고. 3카 시세가 비교. 오..뭐야 갑자기 폭등을 해버리네 가속력, 슈퍼, 막 공격적으로 엄청 좋네 TC 근데 헤더가 이쪽이 더 좋고 점프, TC가 더 좋고 이건 똑같고 그냥 히바우드 TC가 더 낫다는거고 이렇게 되면 TC 바우드 해두고, 그 다음에, 비이라 같은 경우는 이제 TT랑 농협 중에서 솔직히 나 같은 경우는 농협이 좀더 수비적으로는 좋다고 보니까. 와, 가격 폭등한 것 봐. 한 4카. 4카 정도로 봤었을 때 꼴결이 TT가 더 나은 방면에 수비 형식으로 좀만봤었을때는 대인수비, 몸싸움 이런쪽으로 보면은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이 조금 수비 형식으로는 좀 좋은데 근데 솔직히 민벨 1,2 이 정도 차이면은 차라리 TT가 좀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더 많이 드네 그럼 TTB랑 핫시즌 B랑 비교 좀 하자. 이렇게 보면은, 급여를 보나, 급여를 봤었을 때, TT가 조금 더 괜찮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수비 쪽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하시즌이 그래도 아무리 봐도, 어, 근데 급여 차이랑 이런 거 보면은 공격적으로 봤었을 땐 TT가 더 낫긴 한데, 수비 형식으로 봤었을 땐 이쪽이 좀더 핫시즌이 더나 괜찮지. 근데 침착성이 이쪽이 뭐가 더 높아가지고 슈팅 때릴 때는 TT가 좀더 낫겠죠. 근데 급여가 좀 딸린다 싶으면 그냥 TT를 사는 게 좋대. 훨씬 이득이라고 보고, 저는 그래서 TT를 삽니다. 음. LB만 보자, LB. 태오 태오 어 태오 에 뭔데 이렇게 비싸 근데 95, 93인데 오카가 <웃음> 와 가격대가 세다 태오 에는 그러면 네덜란드가 자, 이쪽에 일단은, 비이라그 다음에, 시바우드. 여기, c 열 굴리트, 네이마르. 아, 얼 더블 안 봤다. 그 다음에, 여기 에데르 밀리탕. 여기, 그, 알레스텔리스. 그 다음에, 이렇게 세분 계시고. 급여. 지금 여기서 180이 딱 되는데. 넬송쌤의 누가 8인데 9, 9로 봤었을때 따지면은 센터백 버질 반데이크도 지금 보고 히바우드 비이라 둘다 18인데 18이고 여기 3 내려가고 1 올라가고 버질반데이코도 거의 한 3정도 올라가면은 쏜자리에 윙어가 못뭐 올라오는데? <웃음> 윙어가 못 오는데 쏜자리에? 지금 급여 17짜리인 아가 지금 내가 생각해봤을때 었 펠레가 지금 급여 1 7이 아니고 18로 알고있고 와 여기서 또 급여가 가로막네 미쳤다. 아무리 사기팀을 만들려고 해도 급여가 가로막는. 알리송 급여가 너무 세긴 하다니까. 아, 근데 잘 막아, 제가 또. 알리송, 알리송, 알리송. 알리송 16. 퍼즐 반데이크, 탱시도 없 Shit